무지 뭐.. 우리 모두 음, 우리 다.. 대해서, 거기가 돈 음. 제일 많이 줬어 우리 전사람은요 우리꺼? 음. 응 거랑, 음. 맞아 맞아 목에만 생겼면 그릴려고 전사람이 어, 어. 어. 정상이라 정상이라 거긴 거긴. 거긴. 그럼 막내 때는에 그런 거다장리이어 음. 에린이 음. 음. 얼마 전에 Q&A 했는데 음. 되게 진솔한 대답들이어서 되게 좋았거든 음. 왜냐면 에린이한테 누가 팬이 옛날로 돌아가면 후회하는 거? 뭐 이런 거 물어봤었나? 스무 살로 돌아가면 다시 할 거냐고? 뭐하고 뭐, 뭐 하고 싶냐고 해서 얘가 재계약 고고요 재계약 <웃음> 고 근데 네. 그거 솔직한 대답이 너무 좋았어 맞아, 네. 상황은 그랬을지언정 마음은 여전히 당연히 거기에 거지. 있었던 그럼. 거지 그게 어떻게 한순간 없어질 너네들 어떤 20도 평생 거기서 다 그걸 했어 아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왜요? 벨라? 이거 오빠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와줘. 아줌마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 이들 그 순간에 헤밍을 가야 되네. 여기서 누가 지를 것인 것 같으면 사실 누가 저음으로 갈 거냐. 근데 사실 나는 여기가 하나가 지면 르 브릿지가 거기 네가 부르게 되고. 저희 작업실 내부입니다. <웃음> 바쁘죠? 쪽잠을 자는 소파와 여기에 두 있는 파이어볼. 너 햄이 녹음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. 음. 오늘 녹음하러 가는 날입니다. 대충 이렇게 슈리닝에 입고 가고 있고, 녹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한 사바리. <사발이. 웃음> 한 사바리. <사발. 웃음> 스윗, 스윗 보스네. 그럼. 지겹다. 어, <웃음> 안녕. 안녕. 오는 거 찍고 가는 거 찍고 끝이네. <웃음> 자세히. <자존을. 웃음> 야, 아 진짜 이제 이렇게 이러다 가지고 사고 컨디션이 안 좋은 해미 씨. 해미 씨, 해미 씨 마, 마이크 봐봐. 요 어, 마이크 어, 괜찮은데 괜찮아. 좋습니다. 박자 밀릴 수밖에 없어. 아 그래서 엄청. 그래서 여기서 화할때부 뱉어야 돼. 네 그거를 지금 억제하면서 어. 부르고 있긴 한데. 그래서. 좀만 더 내려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재미있찍어 <웃음> 응. 음. 가방 없어. 응? 그나가 더. 아 있어? 아 오케이. 응. 들어가. 얼굴 찍어도 되나요? 어우 예뻐요. 응. 음. 아, 예뻐요 알지, 알지. 아,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 알지, 알지. 짜파그리. 음. 두개? 응 이건 다 넣는거지? 응 이거는? 단정그라마 오마이갓 oh 그래서 다시 올 저것 도 넣어야지 올리브 안 올리브 넣어? 올리브에도 같이 넣는 거야 한꺼번에? 모르겠어 그런 거 넣는 거 같았어 근데. 반장 일부러 물을 좀 많이 한거야 약간 그컵 그 짜파게티 먹는 느낌이네 면이 좀 폰거같아 음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비비비를 너무 오래했어 짝게 연결하게 했어 기술쓰느라고 <웃음> 꼬리에 힘을 주는 느낌이 어떻다 약간 뒤에 꼬리에 힘을 주려고 이렇게 힘을 주본 적 있어요 교가 할 때, 이따 치고. 약간 이런 미세한 컨트롤은 아닌데 이런 건 되는 것 같아. 오빠가? 말씀 해도. 어떤 원숭이들은 꼬리로 막 나무 매달고 그러잖아. 음. 마지막에 물이 나왔던 것 같아. 오빠도 그 합이 한 물. 물... 의로 없이 내가 안 돼. 다음에 기막 기술 나오는 거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.